응. 그 다음에 수은이 이거 수은이 돌마 개체군은 이렇게 가는 거니까 니은이 강수량강수에아 수은이 돌면 어 맞고 강수량 강수해 옥수는 데에 져야 되는 것은 아니에 그러면은 이거는아 이렇게 맞아 그러 정확한 용어를 따지면 얘는 뭐라고 할수 있어, 기억은? 기억이야? 어. 무슨 상호작용, 어. 개체군이랑 개체군이 상호작용이야. 개최군 그렇지. 개최군내 상호작용? 개체군 내? 개체군 내. 개체군 내야 개체군 간이야. 개체군 간. 그렇지, 개체군 간 상호작용이야. 응, 여기 용어가 중요해. 왜냐면 이거 말장난 알잖아. 신해 아, 네. 응 말하자면 신해 그래서 쌤이 그거 말씀해 주시게 대체공간이야 그리고 여기 니은은 뭐야?